구리갈매지구는 다산, 왕숲신도시, 그리고 별내, 구리갈매역세권과 이어집니다. GTX-B 노선을 비롯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개발과 왕숲신도시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재가 있고요. 서울과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한 맨 앞자리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입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구리갈매지구의 마지막으로 조성되는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용지입니다. 부지는 28,202평이고요.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와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들어오는 현대 힐스테이트 스칸센알토가 분양 중입니다. 갈매지구의 건너편에는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갈매역세권 지구가 있고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23년 말까지 조성될 계획인데요. 24만 1,400평 규모로 총 6,395세대가 계획되어서 15,800명가량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갈매역세권 지구가 완성이 되면 기존의 갈매지구와 별내지구가 생활권이 통합돼서 많은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갈매지구는 43만 3758평 규모로 총 9911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는 갈매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이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갈매역이 있고요. 중심 상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갈매 공공체육시설이 22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산이 부람산이고요. 노원구와 중랑구가 바로 인접한 입지입니다. 아너시티와 힐스테이트 스칸센 알토 그리고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오른편으로 보이는 별내역으로는 8호선이 23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4호선, 별내 별가람역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 GTX-B가 22년 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퇴계원을 지나서 왕숙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여기엔 9호선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